요래 그려줘 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선을 연장을 해주세요 됐죠 그죠 자 여기는 뭐2 내지 3cm 정도 그죠 여기는 1cm 여기는 2 내지 3cm 정도 들어가게 요래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쪽으로 1cm를 내려 내립니다 여기 1cm를 내리고 여기는 2인 애 3cm를 올립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여기는 자뭐 미디를 제가 뭐 이렇게 3cm 올릴게요. 3cm 올리고 여기 앞에 1cm 내린 선, 그렇죠? 이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. 그러면 요 앞하고 뒤하고의 이 경사가 요는 앞으로 1cm 내리갔고 여기는 위로 3cm가 올라갔죠, 그죠? 여기는 내리가고, 그러면 이 차이가 한 4cm 정도가 났어요. 요렇게 이제 앞이 짧고 뒤가 길도록 요렇게 일단은 이제 그려 놓습니다. 요래 이제 위에 그려놓고 순서는 밑에부터 먼저 해서 올라와도 되고, 일단은 요래 그렸습니다. 뭐 상관은 없어요. 이제 바지 통부터 먼저 그릴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. 그러면 이제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느냐. 밑에는 밑에는 요 선이 아까 얼마였어요. 그죠? 여기가 지금 아까 뭐 4분의 2분의 2 빼기 6을 하니까 여기가 아까 우리 44였죠. 그죠? 아, 44였죠. 그죠? 44에서 여기 4 나가고 여기 9가 나갔어요. 그러면은 44에서 13이니까 57cm가 여기가 됩니다 그죠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요래 재봤더니 약 57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자를 이용을 해서 스트레이트로 요래 그려줍니다 여도 요렇게 좀 그려줄게요 자, 이렇게. 바로 떨어뜨려 주세요. 밑에 바지 통까지 반듯하게 그렸습니다. 자, 요래 그려놓고, 이제, 우리 여기가 발목이라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릎선을 좀 재주면 좋은데, 무릎선은 뭐 직접 절 수도 있는데, 우리 요렇게 여기가 밑위라 했고, 여기가 밑아래라 했어요. 그러면 이 밑아래 길이를 한번 요래 재볼게요. 요래 재보니까 여기가 마침 62가 나오네요. 그죠? 그러면 이 미달의 부분을 반으로 나누세요. 그럼 60위에 반을 나누니까 3 0이죠 거기에서 5cm로 올린 선을 무릎이다. 이렇게 대충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정확하지는 않아요. 정확한 거는 직접 재는 사람, 할 사람의 그 무릎을 직접 재는 게 정확한데 우리가 무릎을 안 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재면 되긴 하지만 유출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반을. 미디를 반을 재가지고 5cm를 올린다. 그러면 36이 되는 거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6이 되는 선을 찾아야지 그가 무릎선이 되겠죠. 그래서 무릎선을 오래 그려줍니다. 자, 이 선이 이제 무릎선이고 여기가 이제 발목이에요. 그러면 이제 발목은 내 발목을 재면 됩니다. 그래서 재서 뭐 하니까 일단 뭐한 22에서 24 정도를 할 거다. 요렇 했을 때, 그럼 저는 그러면은 어 23을 할게요. 그러면. 그러면 자, 보세요.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. 그죠? 요거 그대로 내린 선이 아까 57이었죠. 그죠?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재쓰면 틀리겠죠. 57에서 내가 발목을 23을 할 거다. 그러면은, 얼마가 빠져야 됩니까? 자, 그러면, 자, 34가 없어져야지 발목이 나아지겠죠? 그러면, 요 34를 이쪽에서 반, 이쪽에서 반, 요렇게 빼줄게요. 그럼 34의 반은 17이지요? 그러면 17을 요래 표시하고, 여기서부터 17을 요래 뺐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? 뭐 23이 나오더라.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선 여기에 여기가 얼마였죠? 여기는 2분의 힙 빼기 6이었다. 그이 선에서 이앞3 나가고 뒤3 나간 선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내려서 그 치수가 나아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발목 이 발목은 23으로 하겠다. 22에서 한24 정도가 적당합니다. 그래서 23으로 정했을 때 원래 여기 치수 빼기 발목을 했더니 이 치수가 나왔더라. 그죠? 예를 들어 이 치수가 57이었어요. 한번더 설명드릴게요.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던데 여기 치수를 잰게 57이다. 그런데 내가 발목을 23으로 하겠다. 그래가 빼 보니까 이게 34가 나오더라. 그러면 그 34를 여기서 17을 체크하고 여기서 17을 체크를 했더니 요가 23이 나와지더라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 무릎입니다. 자, 무릎은 우리 요기 이 손을 요래 한번 그어볼게요. 여기 발목하고 여기 뒤사부분하고 요래 그보고또 앞도 요래 요선하고 요선하고를 요래 대각선으로 일단은 그어볼게요. 자 이래 그봤더니 우리 이제 레깅스인데 발목은 가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무릎이 그래 날씬하게 안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무릎을 좀 내가 요선인데 무릎을 내가 좀더 몸에 딱 밀착되도록 해야지 예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요거할 때는 요것도내 무릎을 재도 됩니다 뭐 재도 되는데 안 쟀잖아요 그죠? 그래서 여기를 한 3, 4cm 정도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서 해도 되기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막안 쟀으니까 이게 3cm 물에 넣어 가지고 밑에 발목하고 무릎하고 요래 그어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로 물에 그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선이 여기 요선하고 요선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판은 요선하고 요선하고 이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뒷판이고 여기가 앞판입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허벅지 부분이에요. 요쪽, 이쪽, 요쪽이 허벅지 부분이에요.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요래 자를 가지고 곡선으로 요래 그려주면 좀더 날씬하게 나오겠죠. 그죠. 부드럽게 나오기도 하고. 그래서 요래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요래 그림을 그려주고요. 요렇게 이제 앞판에 요래 1cm 그어주고 자 여기도 요래 이제 그어줍니다. 자, 요래 그어죠 곡자를 0을 해서 요래 그려주고, 자, 요래 그려준 다음에, 이제는 어, 요 선을, 여기 우리 앞판에 여기는앞 미디 부분은 요래 그려줬어요. 그러면 뒷판은 어째 그리느냐. 우리 앞판에서 요래 그려준 요선 있죠. 그 선을, 다 보세요. 자 여기 한요선한 중간쯤에서부터 연필로 요기요 선하고 해서 살 연필로 한번 한번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한 중간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오로의 중간쯤 되는 선하고 여기 선하고를 요래 맞춰가지고 연필로 쓱싹 쓱싹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 하고 여기 있죠. 요선하고 요선하고 요 끝머리 5cm 나간 요선하고 여기 직각인 선하고를 요래 그려줍니다 요래 요래 뭐 자연스럽게 요래 그려준 다음에 이제는 요거를 자를 가지고 이제는 요게 이제 S모드 자라고 하는데 요 자를 가지고 이제는 연필로 그려준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줄게요. 이렇게. 했죠 이렇게. 원래 그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패턴, 네익스 패턴이 다된 거예요. 여기 이제 선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진하게 한번 다시. 이렇게. 자, 여기 부분은 허리 부분입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발목 부분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를 가지고 요렇게 해서 어, 레깅스 패턴을 떠봤습니다이쪽이 음, 짧은 쪽이 앞판이고 요쪽이 뒷판이라는거 그리고 레깅스는 자기 몸보다 좀 작게 뜬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어, 레깅스 패턴 음, 그려서 어, 이웃들한테 만들어 주든지 선물하든지 뭐 그래 하면 되겠네 그죠?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잘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